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카르페디미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좋은 아침입니다. 7시 10분이에요. 보통 이 시간에는 이제 요가 갈 준비를 하는데 일주일에 세번 요가를 가다 보니까 어제 갔고 오늘은 집에서 요가를 하려고 합니다. 매번 인스타그램으로 지금 인증을 하고 있어요. 새벽 기상하는 걸 공유하면 동기부여 많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스토리로 메일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 5시 기상이 좋은 이유는 첫 번째로 시간을 제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서 같은 경우에 낮에 책을 읽으면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할게 있으니까 온전히 책에 집중할 수 없는데 새벽 기상을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은 완전히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해서 할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자기 개발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살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원래도 운동 꾸준히 한 10년 동안 해오던 사람이라 먹는 거를 조절하지 않으면 살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운동을 해도 근데 새벽 기상을 하면 평소대로 먹는데도 살이 빠져있고 얼굴살도 좀 빠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새벽 기상하면 배가 되게 잘 고파요 일찍부터 일어나서 활동을 해서 그런가 봐요 아침에 그릭 요거트랑 커피를 먹어요 그릭 요거트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장 활동도 활발해지는 것도 있고 피부도 투명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릭 요거트를 저는 자주 먹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새벽 기상의 가장 좋은 점 매일매일이 긍정적인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사람 바이 사람 같긴 해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어서 좀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지 않고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고 오늘 하루 설레 는 일이 있을 것만 같고 뿌듯하고 뭔가 그냥 성취감을 느끼고 자기만족이라고 하지만 이 자기만족감이 결국 하루하루를 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힘이 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언젠가 빛을 바라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는 편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새벽 기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새벽 기상을 좋아하는 이유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한 저는 새벽 기상을 계속 할 거예요. into y o u m the l 같이 부담없이 i l y under the s e 숨쉬며 그 열어주면서 시선을 보내 <웃음> 을동그게말아주면서 <등을> <웃음> 팔도 같이 가고 under the sheets 가슴 지글시 눌러줍니다. I got your call I know you've been in need of inspiration I k n o w your time Trying to control Eventually you gonna need some level You're mine Once in a while Okay, you have a wild imagination I wanna see 아 이거 왜 이렇게 해 놨어? 너쿵킁 매트를 맞마아 알았어. 조금만 질게 기다려, 마가 기다려, 기다려. 양이 기다려. 야, 그렇게 언니 말안 들었어. 언니 말 듣기 싫어. 엎드려. 와, 나 깎아 없다고 훈련도 안 받는 거야? 뭐 없어? 언니 뭐 없는데, 너 깎아 다 줬는데? 아, 찔 롱! 근데 진짜 아, 보카짜 아, 예카도 이게 밖에서 먹으면 너무 비싸잖아, 아보카도 들어가 오늘 점심은 토스트 위에 아보카도 올리고, 그리고 트러플 오일을 올렸어요. 토마토랑 버터, 스크럼블 에그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동생 거. 맛있겠죠? 카메라를 세우고 아 됐다 와. 저는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동생 연습방이에요 동생은 전공상 악기를 불어야 되니까 집에 창고를 활용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웃음> 방음방을 만들어 놨어요 동생은 여기서 연습하고 저도 가끔씩 이렇게 후시녹음 할때이 방을 찾아옵니다 지난번에 외주로 영상일을 맡게 됐다고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 후시녹음을 하기 위해서 이 방에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회사로 촬영을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첫 촬영이다 보니까 이제 편집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촬영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떤 각도로 해야 되고 조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약간 이런 게 너무 어렵고 충분히 준비는 했지만 급한 상황이 생길까봐 동생한테 SOS를 쳤어요 그래서 그날은 동생이랑 같이 촬영을 갔는데 진짜 느낀 거내 동생이지만 만약에 회사 후배로 동생 같은 애가 들어오면 은나 진짜 이뻐했을 것 같아 엄청 도움이 많이 됐고 잘 마치고 왔습니다 정말 백수 생활에 용돈이라는 단비가 생겨가지고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또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제 열정을 불태워가지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아 진이 나빠져. 이거 대사도 다 쓰고 제 영상도 편집하고 전자책 관련해서 좀 공부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와 아, 빨리 녹음해야겠다. 시작. 안녕하세요. 조작을 위한 조작을 위한 조작을 위한 정제. 제작이 가능합니다. n g to t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Really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다시 I'm n o i 저 맥주 한캔 했거든요 그래서 볼이 너무 빨개요 지금 시간은 10시 50분 이에요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는 자려고 해요 아무래도 저녁에 몸이 피곤해지다 보니까 저녁이 되면은 좀 불현듯 불안과 걱정이 오기는 해요. 몸이 힘들면 정신도 많이 좀 약해지는 사람이어서 항상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녁때는 확실히 에너지 수준이 점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되곤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좀 목표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설레는 것도 분명히 있고 반면에 불안한 거 내가 현실 속에서 살고 있나? 아니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저녁이 되면 몸이 피곤해서 불현듯 오는데 얼른 자고 내일 똑같이 오늘처럼 성실하게 사는 게 저를 위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저는 잠을 자고 이번 영상도 제가 잠듬과 동시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Close my eyes and pretend like this never ended Cause I've been leaning on ya, been dreaming on ya I thought I knew ya This tunnel vision is all I witness no